안녕하십니까? 베로니카입니다. 오랜만에 오늘의 세 문장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의 순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다? Crop up. 원래 crop은 작물로 잘 알고 있는 명사로 잘 알고 있는데요. crop을 동사로 쓰면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작물처럼 쑥쑥 솟아오는 것처럼 얘기할수 있죠. 그래서 crop up 하면 문제가 생기다. a problem, cropped up, a problem, crops up.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는 느낌으로 Let it slide. Don't let it slide. Let 하면 뭐뭐를 내버려 두다. 어떻게 하게 내버려 두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Don't let it slide. Slide. 그냥 미끄러져 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Don't let it slide. 마지막으로 할 것은 어, 말만 하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말만 하세요. You name it. You name it. 그럼 세 가지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A problem c r a p k e d up. 두번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Don't let it slide. 세번째, 말만 하세요. 해결할게요. You name it. 이렇게 세 가지 되셨나요? 오늘도 오늘의 세 문장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파파